안녕하세요. 러블렛의 크리스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오래간만에 어,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좀그 굉장히 좀큰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보다 한 1개월 정도 어, 일거리가 더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살면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핑계로 드릴 수 있는데, 뭐, 이걸 제가 녹음하기 싫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저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많은 양의 일들이 있었다고 이 정도로 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가 보금이고요. 누가 보금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분들은,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또이 채널을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많이 교회에서 들어본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39th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39번째, 39번째 고쳐야겠네요 아. 39th love letter는 영어 제목은 Use wicked wealth to make friends. Use wicked wealth to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불이한 재물을 사용해라. 약간 이런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들리는 그래서 어떤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냥 wicked wealth라는 표현을 그냥 어, 세상의 재물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use money to make friends. 뒤에 약간 for yourselves. 네 자신들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to 다음의 동사가 나오면 거의 미래적이죠. 친구를 만들기 위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 돈을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영원한 친구 만들기 이런 제목이에요. 네. 저희가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난해 구절일 수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 뭐 제가 힘들었던 이유도 사실 뭐 이런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큰 어떤 변수라 그럴까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은 드리기 조금 이른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어, 쉐어 할수 있으면 쉐어를 드리고요 예. 어. 이 루크 16 루가복음 16장에 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마스터 주인이 있는데 그매니저 관리자를 뽑았는데 관리자가 이제 주인을 속이고 어, 어떤 영어성경 보니까 take advantage 그러니까 좀 그거를 악용한 거예요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매니저라는 포지션을 악용해서 주인한테 사기를 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주인이 You're fired. You're fired. 너는 파, 해고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You're fired는 사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d 널 n a l d 가 The Apprentice라는 굉장히 유명한 리얼리티 쇼. 저도 굉장히 재밌게 애청자였는데 미국 리얼리티 쇼에서 그 미국의 젊은 인재들을 앉혀놓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you're fired 이렇게 막매 에피소드마다 그 프로젝트를 잘 이행하지 못한 어, 성과를 내지 못한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지 못한 그 젊은 인재들을 가차없이 you're fired 그리고 뭐한명 정도 you're hired 너는 고용됐어 막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랬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예. 어, 어쨌든 you're fired 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이제 잘리기 전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주인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만원을 꾼 사람이 있으면, 500만원 껐다고, 이제 그 영수증 계약서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자기가 이제 쫓겨났을 때, 해고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천만원 낼 거를, 500만원을 그 매니저가 이제 줄여줬으니까, 사실은 주인을 속인 줄 알면서도, 그 매니저한테 진짜, 밥이라도 한번 사고 갈데 없으면 뭐 우리 집에 한달 있어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신 평가예요. 8 절에 보면, CV 우리 텍스북인 CV에서는 the master praised his dishonest manager for looking out for himself so well. Dishonest Manager, 이런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은 관리자를 그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좀 아이러니컬하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기 돈을 그렇게 <웃음> 속여가지고 <웃음> 이렇게한 건데 그러니까 그 밑에 더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The people of this world look out for themselves better than the people who belong to the light.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소위 이제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되게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챙긴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look after 라는 표현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The people of this world look after themselves better. Look after, 뭐 take care of도 이렇게 돌보다는 뜻이 있죠. 장기간. 그러니까 look after, 굉장히 잘 스스로를 너무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예. 어,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고 신께서 나를 영원히 책임지고 이렇게 나를 영원히 정말 10편 23편의 유명한 말씀처럼 어떤 내가 양이라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예, 나를 계속 인도한다는 영원히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신이 약해질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에게 좋은 옷과 좋은 집과 좋은 먹을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여기 나온 이틀도 이 속이고 손님도 속이고 그러니까 상대를 속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사기꾼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옛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틀린 게 없는데 뭐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왔겠냐고요. 그 정도로 정말 정신을 정말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나에게 큰 해가 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께 어, 오늘 그 영어성경에 보면 그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과 true wealth, 진정한 wealth, 부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때로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정말 어떤 불이한 돈이 잘못, 이렇게 불이하게 벌어서 뭐 이런 게 포커스가 아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나누지 않겠습니다. 인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음 우리가 영원한 집, 영원한 고향인 어떤 신과 함께하는 영원을 믿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신처럼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을 더벌수 있다면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남을, 남의 을남 눈에 피 눈물이 나오고 남이 정말 죽든 살든지 간에 남을 착취해서라도 어, 내가 더벌수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시스템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이고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죽음이 올때그 응. 예, 돈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뭐 옛날 문화부터 뭐 죽은 사람의 뭐 망자의 어떤 노잣돈이라고 뭐 무덤이나 관이나 이런 데 넣지만 그게 뭐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늦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히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 돈이 부가 그 웰트라는 것이 나를 영원히 살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 곳으로 데려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더 확실할 수 있는 이유는 음... 그 바로 다음에 1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또 유명한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거기에 보면 이제 신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한그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돈 쓰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예, 그래서 The Message 우리 항상 더 재밌는 번역을 현대적으로 와닿는 번역을 하는 the message라는 현대 구어체 영어 성경에서는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19절 2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re once was a rich man expensively dressed in the ladies' fashions wasting his days in conspicuous consumption. Conspicuous consumption이 조금 관용, 그러니까 정해진 표현입니다. 과시적인 소비. 이 noticeable. 가 여러분 눈치채단체 있잖아요. 노 o t i c 눈에 너무 띄는 소비를. 뭐 인스타그램을 저도 카페 를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안 하다가 하게 됐는데 거기 보면 conspicuous consumption 엄청 많아요. 제가 보면. 뭐 그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이 좋은 데를 갔다. 이 맛있는 걸 먹었다. 이 비싼 가방을 샀다. 뭐 이런 과시적인 conspicuous consumption. 이런 거뭐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자가 정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엄청나게 비싼,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명품이죠. 영어로 명품을 뭐 name brand이나 brand name items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면 designers.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요. 예, 디자이너가 만든 뭐 그런. 어, 어쨌든, 그, 가장 최신 패션, 비싼, 요즘으로 비싼 브랜드의 명품을 입고 wasting his days, 그의 days가 시간들이에요. 예,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과시적인 소비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람이 없으니까. 뭐 이런, 뭐, 우리가 얘기하면, 도와닿게 얘기하면, 뭐, 그, 뭐,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도 뭐, VIP 위에 VVVIP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요. 예. 어, 그들만의 리그, 과시적인, 그 과시적인, 뭐 과시적인 소비로 갖고 해야 될까요? 뭐, 그들만의, 그들끼리 과시하는 거겠죠. 예. 어쨌든, 그, 근데 굉장히 가난했던 너무나 대조적인 나사로, 예. 영 Lazarus라고 하는 것. l a z a r 지금은 이제 밤지금 시가 넘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그 지금은 지금은 지나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노숙자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 어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리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스토리를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 해서 죄송한데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을, 인생을 산 거죠. 여기 진짜 더 메시지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His best friends were the dogs who came and licked his sores. 네. 그 가장 친한 친구가 개들이었다. 개가 와가지고 그소스그막 진물이나 막 이런 상처 같은 거를 leaking이 이제 leak가 여러분 하, 핥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참그 그러니까 무슨 그런 집에서 귀여운 개가 와서 핥아주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live a dog's life 라고 정말 개의 삶을 산다는 거는 비참한 삶인데 오히려 개가 이렇게 위로해 주는 예. 어쨌든, 이, 이, 러제러스가,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스토리에 따르면, 이 부자, 돈 쓰는데 바빴던 conspicuous consumption, 과시적인 소비가 삶의 전부였던 좀 대조적인 스토리인데요. 어, 이제 지옥을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음, 드라마틱하죠. 근데 문맥을 보면, 어, 우리가 유추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치, True Wealth, 오늘 나왔던 16장에, s a v e 의 True Wealth라는 표현이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또 어, 우리가 어, 또 밑에 보면은 우리 외우는 그 16장 9절, 어,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disciples, 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My disciples, I tell you, I tell you, 뭐 이거 약간 센 말투라고 해요. Tell you라는 게. i tell you to use wicked wealth to make friends for yourselves then when it is gone you will be welcomed into an eternal home 제가 좋아하는 단어 나왔네요. eternal eternal 이 단어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세상이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저는 참 즐거운 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감사하고 뭐 칼페디움 이란 표현처럼 매 순간을 저도 즐기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타입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너무나 정말 유한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예, 끝이 있는. 근데 여기하 여튼간, 어, when it is gone 예. 이치라는 거 위에 나오는 Wicked Wealth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다 사라질 때 우리가 여기서 또 여기 깊이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귀어야 할 오늘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햇빛을 받으며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진짜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성경 전체를 볼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일단은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어, 또그 신의 신과 정말 우리가 어떤 절친한 친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irresistible, irresistible이라고 하죠. 저항할 수 없는, 예.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 우리 저번에 love extravagantly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굉장히.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말 때로는 사치스럽게 보이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꼭 명품을 사고 이런 얘기 가 아닌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음. 아 피곤하네요.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1 3절 쪽에 가면 약간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신의 아들이 예수께서 얘기하세요. You cannot serve.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One more time.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그러니까 네가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면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요? 신과 money and가 들어가면 이둘 다에 둘다동시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신과 돈을 동시에 둘다 serve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That is so true.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둘 중에 한쪽으로 어, 그 한쪽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가치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어떤 계속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스스로 계속 자문하고 선택하는 긴 여행인데 철로 역정이란 기독교 굉장히 클래스, 그런 클래식이 있죠. 고전이 있죠. 그런 면을 잘 설명해 주죠. 우리 인생의 긴 어떤 여정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선택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16장 마지막에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하들이 예수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의 아들인 예수를 비웃었어요. 아, 이 바리새인들, the Pharisees, 저는 정말 욕을 하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본인들도 깽판치고 그 성경의 편에 따르면 신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일 놈들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정말 대놓고 쌍욕을 한 대상이죠. 예. 저는 하여튼간 요즘도 이런 종교 장사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기독교가 개독교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이들의 이런 활약이 너무 커요. 예. 종교를 빙자해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 성도들의 삔을 뜯는 거죠. 제가 자극적인 표현에서 죄송해요. 예. 주머니를 터는 거죠. 사기죠 사기. 이런 양아치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 추정 60분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고 진짜 세상의 법정에서도 유죄 선고 받고요. 욕먹어 쌉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종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 중요한 눈에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 영원한 집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의 아들의 이 모습이 되게 웃겼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예 되게 어떤 they made fun of Jesus. Jesus.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they made fun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미거리로 만들었다는 게 그냥 예, 예수님 갖고 장난을 쳤다는 거죠. 놀렸다는 거죠. 아이고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니 물정을 모르니까 내가 아직 돈 맛을 못 봤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또 관용없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을 향해서 You are masters and making yourselves look good in front of others You are masters 너희들, 너희들 진짜 너희들 마, 거의 정말 마스터다 마스터 너희들이 니들이 짱이다 뭐에서 짱이냐면 너무 웃겨요. At, at making yourselves look good in front of others.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되게 선한 척. 그러니까 좋게 보이게 쓸어 만드는. 그러니까 쇼죠 쇼.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기에서는 masters라고 신의 아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웃음> But God knows what's behind the appearance. 그러나 신께서는 뭘 아신다고요? What's behind the appearance. 그 외모 뒤에 감춰진 거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요. He God sees through. See through가 여러분 통과해 보이는 거 see through라고 하잖아요. See through가 관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동기와 이런 것들을. 예. 어 그래서 뜬간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어떤간좀 살려달라 이렇게 막딜 같은 거를 하죠. 되게 좀 재밌는 뭐그 지옥에서는 고통스럽겠지만 근데 그어그 어그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예 잠시만요 음 예. 제가 잠깐 스탑한 이유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 부자가 나사로 옆에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이름이 헷갈렸고 찾아봤는데 아브라함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청을 하죠 좀 누구를 좀 보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이쪽에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에이브라함이 되게 인상적인 말을 해요 어... 당시 그 니가 까 그랬듯이 부자 이 세상에 썽덩거리며 살았던 니가 그랬듯이 어, 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You didn't pay attention You didn't pay attention to God You didn't pay attention.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은 You didn't pay attention to Moses and the prophets. Moses and the prophets이 모세우경하고 선지성.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 conspicuous consumption, 너무 돈 쓰는데 취해가지고 과시적인 소비,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신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you didn't pay attention,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you didn't listen to it, you didn't listen. 리스는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도 네가 사랑하는 지금 죽지 않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을 기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좀 흥미로운 예,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음.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아까 그 처음에 16장의 앞에 그 매니저가 이렇게 주인을 속이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를 챙겨줘 어떻게 보면 친구를 사귄 거잖아요. 예, 좀 잘못된 방법으로. 그때 나왔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을 외우는 거는 제가 지금 그 홍대에 여러분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상호가 있었는데 변경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이제 영어 이름 크리스를 넣어서 크리스 가든이라고 크리스의 정원인데 크리스 가든이라고 가든이라고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오시면 제가 이제 시작 한달 전에 인수해서 이제 세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홍대 카페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 시간에는 주로 이제 디저트 카페로 저녁에는 제가 지도하는 영어 관련 영어 스터디들도 시작이 될 거고 어, 이 러블레터도 오프라인 영어성경 공부를 지금 하여튼간 그 주중에 오전 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해볼까 지금 예, 시작은 할 건데요 아마 다 다음 주 정도부터 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정이 되면 여기도 장소는 알려드렸으니까 시간대를 한번 알려드리고 어, 가능하면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좀 한국의 외국인 친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또 결혼하고 또그 카페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와서 같이 영어성경부를 하면 참화기애애하지 않을까. 걔네들 한국말 시켜보고 우리는 영어도 해보고 재밌겠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토론하는 게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은 그런 거기도 거기도 오시고 예. 만 원만 내면 뭐 간식도 드시면서 영어 두 시간 동안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룹 만들어 가지고 막 쉐어링도 하고 앞에서 또 발표도 하고 제가 막 상도 주고 상 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 그 클로징을 크리스 가든 어워드 어워드라고 되게 거창하네요. 아카데미 어워드 무슨 그래미 어워드 그래서 이제 본딴 거죠. 예. <웃음> 보고 들은 것은 있어서 예. 그래서 잘한 그런 가장 인상 어떤 인상 깊게 한 사람에게요. 영어에서 impressive가 되게 잘했다는 거잖아요. impressive한 그 발표자한테 제가 쓴 책이나 아니면 그 이제 맛있는 케이크를 우리 이제 직원분하고 계속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2, 3인용 조그만 케이크를 선물로 주거나 뭐 이런 지금 컨셉을 해서 그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것 같고요 우리 러블레터 모임은 다음 주는 너무 지금 공지가 늦어 가지고 다 다음 주 정도부터 평일 오전에 하지 않을까 예, 지금 시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 뭐 일회성이라도 한번 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뭐 댓글을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30분이 다 돼가는데 그 아까 그불리한그 그그 매니저 그 사람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뭔가 우리들 얘기 같기도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그니까이 사람이 그렇게 주인을 속이기로 했던 그 이유 중에서 이렇게 해요. 이 표현 너무 재밌어요. I'm not strong enough for a laboring job and I'm too proud to beg.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뭘 위해서요. For a laboring job. 그러니까 몸 쓰는 일로는 내가 충분히 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매니저는 뭐 이렇게 몸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진짜 매니징하는 거니까요. 예. And I'm too proud. 그리고 내가 너무 자존심 세다는 거예요. To beg. 예, bag, beg, beg가 여러분 간청하다 그러고 막 구걸하다는 거. b 가 여러분 여기서는 begger. 이게 여러분 거지잖아요.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구걸하기에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세다는 거예요. <웃음> 이 표현 밑에 제가 올려 드릴게요. 예, 영어 또 공부하시면 좋으니까. One more time. I'm not strong enough for a laboring job and I'm too proud to b e g 굉장히 해석을 잘했죠. 예. 아네 이게 더 메시지인거. 예더 메시지가 맞는 것 같아요. 참 잘했습니다.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와닿게. 예.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가 사실 뭐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여러분 타임이스 머니잖아요 시간과 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유한한 이 세상에서 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꼭 사겨야, 사귀어야 하는 영원한 친구는 사실 신이에요 또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 그 부분을 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오늘 나온 것처럼 우리를 예, They are gonna welcome us into our eternal home. 영원한 우리의 홈으로 환영해 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어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예. 아, 자, 저도 이제는 자야 될것 같네요. 예. 아, 카페가 어느 분이 댓글 남기셨는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와보시면 작은 카페도 아닙니다. 예. 자, 어떻게 참 그런 거를 또 자, That's a long story. 그건 긴 얘기니까 다음에 자, 오늘은 하여튼간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